이번 영상에서는 빛깔 태심의 주간 퀘스트에 대해 알아볼게요. 빛깔 태심은 빛나는 해안, 갈대무리 땅, 태양의 들력, 심연의 입구를 줄여서 부르는 은어로 해당 지역에서는 주 1회만 진행할 수 있는 퀘스트가 있어요. 보상은 고대 장비를 성장시키기 위한 아이템을 얻을 수 있으며 매주 월요일에 초기화가 이루어진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그리고 빛나는 해안 퀘스트는 영상으로 따로 제작한 것이 있기 때문에 제외하고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심연의 입구의 퀘스트는 포탈지에서 수락이 가능해요. 히라마 추적전령이라는 NPC에게는 주간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뒤에 있는 신의 방패라는 NPC들에게는 특정 몬스터를 잡는 일 퀘스트를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일 퀘스트의 경우 보상이 너무 빈약하기 때문에 꼭 해야할 필요가 없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주간 퀘스트의 내용은 심연의 입구에 있는 몬스터를 200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보상으로는 각성 주문서 1단계 50장과 신비한 고대의 강화지 40개 중 하나를 선택하여 받을 수 있어요. 몬스터의 종류에 상관없이 200마리만 처치하면 되는 것이기 때문에 자신이 사냥하고 싶은 자리에서 진행해도 상관은 없지만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장소는 심연의 파편이 나오는 자리에요. 심연의 파편은 특이하게도 죽이면 심연의 티끌이라는두 마리의 쫄몹으로 분화하는데 이것을 전부 잡으면 세 마리를 잡은 것으로 카운트가 되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200마리를 전부 채우기 위해 7분 정도면 완료가 가능해요. 퀘스트의 보상은 NPC에게 돌아가서 말을 걸면 받을 수 있어요.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보상은 고기한까지 각성을 못한 유저라면 주문서를 받는 게 좋다고 생각해요. 왜냐하면 용사의 제작대를 통해서 상위 단계의 주문서로 합성할 수 있기 때문이에요. 태양의 들녘 퀘스트는 포탈지에서 받을 수 있으며 심연의 입구와 대체적으로 흡사해요. 심지어 퀘스트의 목표인 몬스터 처치 200마리와 완료하여 얻는 보상까지 동일해요. 태양의 들녘도 마찬가지로 개인적으로 추천하는 장소가 있어요. 추천하는 장소는 하도의 정령과 해일의 정령이 나타나는 장소이며 해당 몬스터들은 다른 몬스터들보다 리젠 속도가 매우 빠르기 때문이에요. 하지만 근처에 주거지가 위치해 있기 때문에 적대 세력의 공격을 받을 수도 있다는 점을 주의해주세요. 목표치를 달성했으면 심연의 입구와 마찬가지로 수락했던 NPC에게 돌아가서 보상을 받으면 돼요. 달대물이 땅도 역시 포탈지 앞에 있는 NPC에게 퀘스트를 받을 수 있으며, 지역이 전쟁식이라면 세력전 퀘스트도 함께 진행이 가능해요. 그리고 퀘스트의 내용은 몬스터를 200마리 처치하는 것이며, 보상은 말안 해도 아실 거라 생각해요. 퀘스트와 보상이 너무 흡사해서 그런지 상당히 지루하게 느껴질 수도 있어요. 하지만 예전에는 이걸 1일 퀘스트로 매일매일 했었어요 사냥은 포탈지 기준으로 9시 방향에서 키르바차 교단 몬스터들을 잡는 것이 좋아요. 이유는 다른 몬스터들에 비해서 리젠 속도가 빠른 편이며 강화제와 주문서를 얻을 수 있기 때문이에요. 그리고 주간 퀘스트를 진행하면서 얻은 주머니들은 효율상 손해이기 때문에 개봉하는 것은 추천하지 않지만 보관해두는 것을 추천해요. 이유는 원대륙의 주거지에 있는 퀘스트에서 주머니들을 모아오라고 하기 때문이에요. 해당 컨텐츠를 통해서 강화제와 주문서를 습득할 수 있다고 하니 나중에 소개해드리도록 할게요. 200마리를 전부 잡았으면 NPC에게 돌아가서 보고 후 보상을 받을 수 있어요. 이렇게 주간 퀘스트를 완료하면 일정 횟수마다 업적을 달성할 수 있고, 강화제를 추가적으로 얻을 수 있다는 점에서 매주해주는 것이 좋아요. 또한 신비한 강화제를 바로 사용하는 것보다 영지제작대를 통해서 영롱한 강화제로 합성하고 사용하는 것이 노동력 대비 효율이 좋다는 점을 알아두세요. 추가로 궁금한 내용이 있으시면 댓글을 남겨주세요. 그리고 영상이 유익했다면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려요.